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장금이에요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토마토소스 레시피를 들고 왔어요 스파게티랑 피자 등등 여러가지 요리에 넣을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도 사용하는 황금레시피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양파는 아주 얇게 다져주세요 양파 두개를 반으로 자르고 얇게 다져주세요 샐러리 한줄도 잘게 다져주세요 저는 두줄 다져서 반은 바로 쓰고 반은 냉동실에 넣어 줬어요. 미리 한 봉을 다 썰어두고 냉동 보관해도 좋아요. 편하거든요. 토마토 홀을 까는 순간부터 옷은 검정색으로 입어주세요. 토마토 소스가 굉장히 많이 튀어요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무띠 토마토 홀이에요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제 입맛엔 무띠가 찰떡 껍질이 까진 이탈리아 토마토 홀 이랍니다 캔을 따주세요 손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조심 하세요 큰 볼에 토마토 홀을 부어주세요 소스가 많이 튀어요. 최대한 가까이 천천히 부어주세요. 토마토 꼭지 부분에 있는 딱딱한 신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한꺼번에 꽉 움켜지면 확 터져서 여기저기 다 튀어요. 홀을 반으로 자르고 으깨어주세요. 그리고 껍질 부분도 제거해주시고요. 우리나라 토마토 맛과 이탈리아 토마토 맛은 많이 달라요. 가스불을 켜고 불은 가장 낮은 불로 맞춰주세요. 올리브오일 2큰술 넣어주시고요. 다진 양파와 샐러리를 넣고 다진 마늘 2큰술 넣어주세요. 양파에서 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완전 투명해질 때까지 낮은 불로 계속 볶아주세요. 이제 센 불로 볶다가 레드와인 한컵 넣어주세요. 살짝 더 볶다가 토마토 소스를 부어주세요. 부일때 주걱을 중앙에 대고 부어주시면 소스가 주위에 덜 튀어요. 이제 소스와 야채를 잘 섞어주세요. 오레가노 한 작은술, 바질 한 작은술, 후추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요 센 불로 토마토 소스가 환한 것처럼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이제 불을 약불로 줄여서 10분동안 끓여주세요. 10분뒤 설탕 75g, 소금 25g 넣고 5분동안 잘 저어주세요. 너무 묽지 않게 약간 꾸덕한 농도로 만들면 토마토소스 만들기 끝! 통에 담아서 보관해 주세요 냉장 보관해도 괜찮고 냉동 보관해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